설악산의 길을 머금은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국립공원이 감싸하는 청중 자연 속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캠핑장이면서 5m 이상의 깊은 계곡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스노클링이 가능한 백담골 캠핑장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캠핑이인 전문 채널 빵애네TV입니다 올 여름은 역대급으로 덥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캠핑을 하실 수 있도록 계국을 끼고 있는 역대급 캠핑장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설악산 물줄기가 흐르는 국립공원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캠핑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백담고울 캠핑장인데요 백담고울 캠핑장은 아시는 분도 많으실텐데 지금 바로 예약하셔야 천혜의 자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백담고울캠핑장은 강원도 인재군 국면백담로 128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입니다 캠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백담고울캠핑장에서 캠핑도 하시고 계곡도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캠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뒤쪽에서 소개해드릴 백담계곡을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예약해야 되는 백담골 캠핑장의 최대 장점인 백담계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백담계곡 같은 경우는 백담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설악의 대표적인 계곡인데 거의 모든 내설악의 물줄기가 모이는 큰 계곡입니다. 백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백개의 담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인데 얼음치하고 열목어가 사는 밝은 물하고 백담산화 영시암 오세암 웅정암뭐 이런 사찰하고 암자 그리고 훌륭한 숲이 우러져서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백담계곡은 멀리 설악산 대청봉부터 흘러나오는 계곡인데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백담계곡은 영실천이라고 불리는 물줄기입니다.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백담계곡의 최상단인데 그 위쪽으로는 물놀이가 금지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깊은 곳은 수심이 5m나 되는 곳이라서 전문 다이버 분들께서도 동해에서 다이빙을 하시고 해감 다이빙으로 자주 들르기도 한다고 하고요 초보 다이버 분들은 백담 계곡에서 연습을 하고 동해로 나가기도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물이 깊고 넓어서 다이빙하기 아주 좋은 계곡입니다 저는 스노클링 마스크를 쓰고 물밑을 보면서 물놀이를 했는데 이 물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위로 지나가는 것도 정말 상당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물은 어찌나 맑은지 때를 지어 다니는 물고기 구경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백담 계곡의 물은 정말 맑고 깊고요 그리고 넓게까지 해서 제가 가본 계곡 중에서 정말 역대급 계곡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래쪽에 부유물들이 뭐떨어지는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도 요정도의 수질이라면 상당히 깨끗한 편이죠 하지만 물이 깊은 곳만 있는게 아니라서 아래쪽으로 가면 어른들 한 종아리 정도 오는 아이들이 놓을 수 있을만한 깊이도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백담계곡은 상당히 깊은 곳이니까 안전수칙을 지키고요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물놀이를 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담계곡에는 많은 수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제대로 즐기려면 스노클링 마스크 같은 것을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담계곡의 좋은 점또 하나는 영실천을 가로지르는 내가평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그 밑으로 그늘이 생겨서 그늘에서 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늘 면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명당을 차지하려면 이른 시각에 와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자리만 사용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그늘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멋진 계곡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같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 몇몇분들께서 조금 아쉬운 행동을 하셔서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린 백담계곡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동식물채치가 절대 불가한데 통발을 놓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국립공원 안에서는 모든 동식물 채취가 불법이고 심지어 다슬기를 줍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천연기념물 같은 것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는 제발 그대로 가지고 가주세요. 저는 아이들이랑 조금 늦은 시간까지 같이 놀다 보니까 물놀이를 하시던 분들이 한분두분 분 자리를 뜨는 걸볼수 있었는데 일어나신 자리 옆으로 음식물 쓰레기나 일회용 컵, 담배 꽁초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더군요. 물론 그분들께서도 쓰레기를 일부러 버리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앉았던 것보다 조금만 더 멀리 보면 그런 것들도 다 챙겨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져왔던 쓰레기는 모두 챙겨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담 계곡에 대해서는 요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그럼 이번에는 백담 고을 캠핑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담 고을 캠핑장은 총 51개 사이트가 있는 중규모의 캠핑장인데 A 사이트부터 R 사이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B 사이트하고 C 사이트는 사이트 바로 옆에 주차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사이트는 정해진 구역에 주차를 하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각각의 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A 사이트는 데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백담고울캠핑장에서 그늘이 가장 많은 사이트이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데크 사이즈는 작습니다. 그리고 B 사이트하고 C 사이트는 자가 블록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주차가 가능한 오토캠핑장이고요. B 사이트 같은 경우는 잔디블록 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D 사이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큰 데크 사이트인데 A 사이트보다는 크기는 크지만 그늘에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 사이트하고 G 사이트는 자연 사이트인데요. 이 G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단체 캠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 G사이트는 백패커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담한 텐트들이 많이 쳐져 있더군요 다음으로 백담고울 캠핑장의 가장 특별한 사이트인 R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R사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꽤나 독립적인 공간이면서 추가로 정작까지 갖춰져 있어서 두 가족의 캠핑에 가장 적합한 사이트가 아닐까 합니다 편의시설을 보면 입구 전면으로 관리동이 있구요 그 옆에 화장실하고 세면장이 있고 개수대는 두 군데 있습니다. 샤워실도 잘 구비되어 있어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샤워까지 개운하게 할수 있고요. 백담 고을 캠핑장은 계곡을 뛰고 있는 캠핑장이라서 특이한 편의 시설이 있는데 바로 튜브 바람 넣는 기계하고 탈수기입니다. 아이들 튜브에 바람 넣으려면 아빠들 땀좀 흘리시는데. 여기에는 편하게 바람을 넣을 수있고요 물놀이하고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짤순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달고운 캠핑장은 장작하고 숲도 가능한데요 장작은 관리실에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워낙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비되고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용요금은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이고요 사이트당 6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약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백담고글 캠핑장 같은 경우는 매월 1일 10시에 이걸 분 예약이 시작되고요. 예약사이트는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백담고글 캠핑장은 백담계곡 뿐만이 아니라 백담사를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데요. 용대 1위에서 백담사행 버스가 수시로 다니는데 아슬아슬하게 좁은 길을 달리는 버스 아래로 계곡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아주 큰 묘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오긴 했는데 백담사까지 걸어서 가면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백담사로 가는 길에 이 백담계곡 같은 경우는 정말 환상적이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걸어서 올라갔다가 뭐 거기서 힘들면 다시 버스 타고 내려오셔도 되니까요. 걸어서 설악산의 풍경을 마음껏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계곡 백담계곡하고 이 백담계곡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백담고 캠핑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계곡하고 계곡 캠핑장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TV가 구독자분들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